안녕 멍청아 아 진짜 용군 아왜나 이... 아, 케어 안 해줘 장판 장판 <웃음> 기회로 기회. 카나님이 탱커 만드셨대요 그래서 지금 탱커로 오셨대 <웃음> 탱커 꿈나무 카나님 아 힐러 왜 힐러 안 해줘요 저는 <웃음> 겁나 힐하고 있는데 내내 <웃음> 몸에 생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힐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 활 쏘는 친구들을 꺼려올 수 있나요? 수땐 싫은데 한번 해볼게요. 고마워요. 이게 탱커구나. <웃음> 왜 탱커한테 하라말아야 <웃음> 이게 탱커지. 친구한테 <웃음> <쓴> 배워야겠다. <웃음> 탱커가 어?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. 그래요, 탱커 여러분. 이렇게 좀 뻔뻔해져 보세요. <웃음> 그래,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자. 빨리 빨리 죽여주세요. 저렇게 해야 됩니다. 엑셀. <웃음> 네, <쌤>. 힘들어. <웃음> 내 매직아. 내 매직아. <웃음> 그래, 힐러라면 본디 그래야 하는 것이 맞지. <웃음> 난... 공? 잠깐만 스탱구 아니... 버텨봐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 <웃음> 얀방님 케어 안 해줘요 아니 아왜나 <웃음> 아, 케어 안 해줘 <웃음> 아니 왜 장판 에 쪽으로 다들 아니 여러분 뭐 눈... 난 탱커야 안돼 쓰고 하세요 여러분? 장판에 있는 대로 다 띄우고 세요 <웃음> 힐러가... <웃음> 눈 감고 게임하냐? 이 <웃음> 니네 <웃음> 이런다 어? 아 진짜 용군자 <웃음> 수탱구 저거 봐봐요 저 바닥에 지금 제 스피스 쓰고 있는 거 봐봐요 봤어요? 저... 이 친구 거기서 나가면은 죽어. 힐 하는 거예요, 하는 거예요. 제 모든 걸 드리고 있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매지카를다 쓰면 어떻게 힐러가? 아, 악! 또 시작, 또 시작, 또 시작, 또 시작. 장판을 피해요. 밑에서 뭐 빨갛있는데왜다 <웃음> <웃음> 여기 왜 장판들 안 피하고 난리야? <웃음> 그럼 탱커는 왜딜안 넣고 난리야? 이쪽으로 뒤로. 옆으로? <웃음> 나이제짜 아니 이거 뭐야! <웃음> 이건 진짜 일부러라고 할수 밖에 없다 이거는 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, 나 죽어, 죽어 나 죽어 안 죽어, 죽어 안 죽어, 죽어. 안 죽어? <웃음> 이렇게 뒤로 돌아야 돼 뒤로 나 어. 죽었잖아 객창군님 따라가자 어디 있어? 객창군님 어디어디있어 오거나 뭐소대소 소그룹 대 소그룹이면 카우스부님 어. 안녕 <웃음> 이쯤 되면 기도 한번또 나오죠 기도는 수시로 나옵니다 네. 여러분 파우스볼을 들고 있는데 피가 안 따라 왜 그럴까요? 기도 덕분입니다 네.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십니까? 이번 기회에 어, 기도하시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나오죠 이제 이쯤 되면 <웃음> 야 근데 너왜안 죽냐? 그러니까요 기도 한번 갈게요 <웃음> 당당하 싸우세요 여러분 우나 어? 거절했어 헉 <웃음> 멍청아 <멈춰가. 웃음> 장군님하고 켜오스키님 잡는 것도 재밌네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쪽수가 많아요 소댕군 혼자 그렇게 가면 안돼소군 당신이 강한 게 아니야 소군 오케이 어우 깜짝 놀래